봐봐 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안 볼래 안려 <웃음> 형태가 좀안 좋으신데 때구 때고때고 때구 엄마 엄마 군나 칭하지 엄마 군나중에아기군아빠 아빠 아빠 혜리 <아빠>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곰돌이 3마리 아침 햇살 응, 응, 응, 꽃게 내리니 응, 응. 아, 괜찮아 괜찮아 게, 헷갈리지 않아 이정도 아침 햇살 꽃게 내리니 들려오는 맑은 물소리 참새들 아무것도 없네. 테레 탈수 있겠다. 어? 밀어줘.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니야? 안 무서워? 갑자기 내리면 안 돼. 휴. 휴. 아무도 안 내. 어 응, 아무도 안 내. 누구 오면 빨리 쓰자. 이거 요거트 먹을래? 요거트 먹어. 응. 요거트 먹을래. 응. 줄 응. 때요 그래야지. 빨려. 빨리 빨래 줄 때요. 달래 주세요. 어? 달려 주세요.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허리업. 허리업. 후딱 후딱 그래. 후딱 후딱. 어서 해봐. 어서. 어서 해봐. 이 시간에는 아무도 없나 봐. 어. 왜 아무것도 없니? 왜왜 친구 하나만 있거요 하나도 없지. 누가 있어? 아니 저분 아니 아까? 어. 음 응, 지금 그 친구도 사라졌네. 갔네. 어, 맞아. 응. 유치원 간거 아니야? 유치원 갔나? 머리가 되게 갈색이다, 너. 머리 색깔이 예쁘다. <웃음> 다 먹었어? 응. 남았는데. 또래기좀 버리고 와야지. 이다 먹어야지. 아깝잖아. 그래 응? 어디에다? 다 먹고 쓰레기통에 넣어야지. 응. 응, 그 그래, 톡톡톡 소리 나가야지. 당부 트위넛아 <웃음> 아다 먹었다 응 누가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쓰레기통. 네가 먹은 거잖아 어디에 넣그잖아 쇠리티가 어딨어? 안 보이네? 응. 그러면 너 바지 속에 넣었다가 이따 버려 그럼 어제에버릴 없잖아 버릴 데가 없잖아 버릴게? 어떻게 여기 길에다 버릴까? 여기다 이렇게? 어? 음, 뭐 응? 응 구름 더러, 더러워지잖아 그래라도엄마 엄마 넣을 데가 없을 때가 없잖아 방법이 없는데? 괜찮아 여기에 넣으면 되잖아 엄마 가방에? 응 이거, 이거 흐르면 어떡해 응? 응엄마 들어 응. 엄마 들어? 응. 여기다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응 에이 버리자 몰래 아무도 없잖아 응. 안돼? 응. 여기다 숨겨놓자여기 여기다 아, 싫어, 싫어. 여기다 싫어, 싫어. 버리면 안 돼? 야야 이거 뭐야 야야야야야야야아야야야 you that's for sure never have to close the door been a long time a year before and i'm missing you so bad